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닛산 알티마 c v t 오일 교환입니다. 있고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지침서상 명시된 드레인 온도는 40도 미만입니다. 기존 오일 필터와 하워징 가스켓을 제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규정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신품 필터와 하우징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모두 니산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필터의 경우 손가락 정도의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교체 가능하게 설계한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품 필터와 가스켓에 심류를 발라줍니다 하우징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압착 타입의 와셔인 만큼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ATF 파워 CVT입니다. 알티마의 미션오일규격인 NS3를 충족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구 캡을 탈거한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피단의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쪽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알티마에서 배출된 CV2 오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부위 확인 및 작업 관련 폴드 체크 후 출고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이상 니산 알티마 c v t 올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셨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